프리미어 따라만 하면 완성 영상 편집 기초 완벽 프로세스 마스터 좀 거창한 이름인데요. 어, 지금부터 프리미어를 이용해서 을 어, 단순한 편집 작업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뭐 이렇게 진행이 되요, 될 거예요. 일단 촬영할 소스를 준비를 하고 그것들을 프리미어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들을 가 편집을 하고 그 소스들을 다임 라인이라는 공간에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편집을 한번더 거칠 거죠. 그리고 촬영한 소스가 어, 컬러 라든지 밝기 문제가 있다면 보정하는 작업을 먼저 우선 할 거고요. 그리고 어, 장면 전환, 트랜지션 같은 효과도 한번 넣어볼 겁니다. 마무리로 자막 효과나 VGM 효과음 같은 걸 넣어볼 거고 이 백그라운드 음악을 넣을 때는 유튜브 무료 음원을 이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최종 렌더링을 통해서 영상을 제작을 할 거고 그리고 유튜브에 한번 올려보는 것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서는 음 정해진 순서는 아니고요. 그때그때 그때 따라서 순서가 바뀌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예를 들어 어 세부 편집 실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영상 보정하기는 서로 순서가 바뀌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프리미어를 키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소스는요. 어, 아이보스 영알못 원데이 클래스 이 폴더 안에 제가 다 저장을 해놨습니다. 자, 폴더 열어보시면 요 여기에 강의용 샘플 영상 편집 프로세스 시, 연습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폴더 내에 촬영한 소스들 제가 다 넣어놨고요. 네, 세개를 넣어놨고 그리고 나레이션 음원도 넣어놨어요. 음,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이 방금 말을 했던 나레이션을 이렇게 미리 원고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뭐 여러분들이 직접 다운받아서 쓰시게 될 건데 제가 미리 음원을 좀 받아놨습니다. 자 이렇게 편집할 소스들을 다 준비를 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제가 지금 샘플로 음, 다 제공을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은 어, 스마트폰에 있는 파일들을 컴퓨터로 옮기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 옮기는 과정에서는 뭐 클라우드를 써도 되고 아니면 케이블 연결을 해서 직접 다운로드를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방법을 쓰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자 컴퓨터에다가 뭐 바탕화면대 바탕화면 같은 곳에 두시면 됩니다 새로 폴더를 만드시고요자 여기를 제가 특정한 이름을 하나 줄게요 지금은 뭐 필라테스 그 동, 영상을 저희가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은 그냥 필라테스 라고 하겠습니다 이름은 한번 정해 주시고 어, 안 바꾸시는게 좀 좋을 것같고요자 그리고 이 폴더 안에다가 우리가 편집을 하기 위한 소스들을 복사를 좀할거예요자 리프티드 플러그 폴더에서 영상들과 그리고 나레이션 음악 준비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오셔서 복사를 한번 해주고요. 자 그리고 이것들은 전부 다 미디어들입니다. 그 외에 유튜브 무료 음원들도 다운받아 놓은 게 있다면 자 미리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레이션 텍스트는 나중에 자막 작업을 할때 그냥 보고만 사용을 할 거라서 실제로 미디어로 사용하는 소스는 아니에요. 자 이렇게 준비가 끝나고 나면요 어, 이거는 성향성 여러분들이 조금 묶어 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내부에다가 새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 자이 안에다가 어, 영상소스라고 이름을 하나 잡을 거고요 또 폴더를 하나 만들어주시고 이번에는 어, 사운드라고 이름을 하나 잡을게요 그래서 이 폴더들을 이용을 하셔서 파일들을 저장을 해주시면 훨씬 더 관리하기가 편해질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 소스 안에 가면 어 제가 얘를 촬영을 할때총 3개의 그 기기를 사용을 했어요. 얘는 DSLR로 촬영을 했고 얘는 그냥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고 그리고 얘는 어 고프로 같은 액션캠을 이용해서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기기들이 파일을 저장할 때 가지고 있는 이름들이 있어요. 이 이름들이 나중에 파일이 좀 많아지면 헷갈리니까 요것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름을 정리를 해 줄게요. 자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을 저는 얘를 음, 메인이라고 잡을게요. 얘를 메인으로 잡고 그리고 얘는 어, 엉덩이 부분이 보이니까 그냥 이름을 엉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얘는 45도로 누워있으니까 대각선이라고 이름을 줄게요. 이름 자체는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가 구분만 할수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음원 같은 경우에도 뭐 필요하시다면 여러분들이 음악을 또 이렇게 다 이름을 따로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작업을 한번 했는데 이 폴더를 앞으로는 마스터 폴더라고 부르게 될 거고요. 이 폴더로부터 모든 소스들 관리를 다 하게 될 겁니다. 프리미어 저장하는 파일도 여기다가 저장을 할 것이고 중간에 작업을 하다가 뭔가를 다운로드 받았다 다 여기로 옮겨올 겁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 폴더는 폴더만 외장하드에 그대로 복사를 해서 다른 컴퓨터에 넘겨도 될 만큼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마스터 폴더를 만들어주는 이유는요. 프리미어가 어, 파일 자체에 외부 파일들을 가지고 같이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링크의 방식으로 다 파일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운로드 폴더나 내문서나 이런 데 파일들을 막 잔뜩 여기저기 펼쳐놓으시면 나중에 어, 이 폴더명이 바뀌어버리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그 프리미어에서 다음번에 한번더 작업하기 위해서 열었을 때 파일의 경로를 유실해서 못 찾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다 관리하는 것도 아주 영상 편집을 할 때는 좋은 방법이라고 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마스터 폴더 만들기 과정이었습니다.